바로 바로 바로 집 앞에서 탁 친대로 헤루리질 해서 잡아가지고 먹어보자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이 있습니다 항상 영상에서 편집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, 성훈이라고 그 성훈이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오기 짓을 하러 왔습니다 자 바로 나오세요 여녕하세요안녕하세요여기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기석 쌤, 박찬기입니다 어,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자, 여러분,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보기 짓을 하러 온건 맞죠? 빨대를 네. 준비해세요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, 혼자 가기 싫어요. 같이 가요. 혹시 할수 있나요? 맞지? <웃음> 와, 이거 다 다른 사람이 한거못 보는데, 잘. 혼자 가기 싫어요. <웃음> 같이 가요. Let's <웃음> go. 빨리 나개 창피하다 해로즈 같은 거 해봤어? 안 해봤죠 안 해봤어? 네. 네 근데 제 맨손으로 오기 좀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이 또뭐 이런 거 준비해 오이 진짜 뭐야 야 잠깐만 눈에 개빡쳤겠는데 지금 <웃음> 아 성훈아 미안한데 넌 진짜 은혜한테 뒤졌다 그분이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<웃음> 아 진짜 고맙다 와. 저 여러분 현수막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고마우면서 개빡친다 <웃음> 큰일 났다 성훈아 <웃음> 아이고 또장난이 되겠네 장만 입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<웃음> 쳐주면 <좀> 됩니다 <웃음> 뗄까 이제 창피한데 네 저도 창피해 참... <웃음> 이벤트구나 네네. <웃음> 아 고맙다 진짜 성훈아 나 사진 하나만 어. 찍어줘 예 할게 예 <웃음> 똑같아 똑같아 <웃음> 똑같겠지난안돼자 <똑같이진 않은데. 웃음> 그럼 바로 헤루지랑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 헤루지랑 장소로 나왔는데 오늘 미쳤습니다 지금 바닥 다 들어왔죠 물이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아굵게 말이에요 <웃음> 꽁세자 <꽁트? 웃음> 그리고 이거 넣었어 <웃음> 나상 나상 하고 <웃음> 싶었어 아 진짜 해보고 싶었어 네. <웃음> 뭐야 왜 이래 이럴 수가 없는데 원래 여기 되면은 무릎 높이거든요 이돌 한번 들어보세요 이돌 람베물고인줄 알았네 <웃음> 아저개연마리 간다 그렇지 성훈아 렉기싸줘아 저기. 요오 고둥 고둥 고둥 같은 것도 좀 먹을만 하거든요 여기 하나 챙겨주세요 형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? 나는 버리는데 오늘 먹을 게 없을 거 같아가지고 그래도 왔는데 뭐라도 잡아 놔야지 아, 야, 야 저기 뭐 있다 뭐 달라붙어 있잖아 야 잡아 잡아 성훈아 손으로 독이는 어. 도기는 거야 독이는 도기는 거또도 어, <웃음> 어. 여한이 없네요 현집은 알아서 했을 <웃음> 야이돌 왔다 아은래 <웃음> 솔직히 모자이크만 하면 모르니까 왜? 어깨 때문에? 넌 뒤졌다 이제 성나이돌 so, 진짜다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어괜네요뭐 이럴 때도 있죠 근데 그거 입에서 떼면 안 돼요 노딱 걸릴 것 같은데 어, 어. <웃음> 사실 여기 동해안에서 해류질로 제일 큰거 잡을 수 있는 게 문어랑 돌개인데 문어는 아직 들어올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돌개를 좀금 노려보도록 할게요 어어 어,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아 이게 말똥성개군아 <웃음> 역시 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그리고> 제가 <웃음> 어 잘하네 어 <웃음> 제가 뭐라 부르면 돼요 <웃음> 어, 애라고 하지 말고 <웃음> <웃음> 아니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지금 방금 말 났거든요 살짝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스킵하셔도 돼요 창규야 이거 이거 바로 들어 자고 준비. 아, 그래, 그래, 옆, 옆에서 같이 세탁을 가는 가 알았어. 지금 안 보여 날동성계다 어디야 야 돌이잖아 리발렛 개고. 그거 아, 네. 여기 개인데개인데야성훈아 집게 줘봐 너가 잡은 적게 빨리 자, 사 <웃음> 들어가 내렛나야 나줘 나줘 못 잡아 못 잡아 야 뭐야 못뭐 잡았어 이게 그보라빛 나오는 그 성계야 <웃음> 아, 역시 다 아는구나 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독성이 저... 있어요 <웃음> 성훈아 여기 여기 고둥 너 오늘 봐와어손 우와, 몇타 했어 2타입핀 눈 집고 매무줄 거 맞았어 죽고 너 <웃음> 성훈이가 제 거를 1년 넘게 편집했거든요 이게 다알수 밖에 없어요 저도 2부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<웃음> 자 여러분 보통 돌개가 당파지 있죠 여러 군데 밑에 좀 많거든요 자 성훈아 이돌좀 큰데 괜찮겠니? 얼마 전에 성훈이가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허리를 이제 그만 써도 된다고 해서 둘째도 <웃음> 생각이 구나자 <웃음> 잡을게 성훈아 일로와 이래 기야 <웃음> 음, 제가 잡은지 <잘못> 필게요 <웃음> 오케이 오 나삭나삭 편집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기분이야? 설레면서 이걸 또 내가 편집해야 되는 저황이지 여러분 납작한 돌 숨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, 여러분 돌개 르기게세끼 남았습니다 여러분, 이게 저희가 차는돌개륵기새끼요 박하지 새끼죠. 아니, 이건 넣으면 안 돼. 이건 넣으면 너무 야만이냐? 안 먹어? <웃음> 아 먹고 싶어? 배고파. <웃음> 아니, 얘는 안 돼. 오오오, 지금 편집장 성훈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제안을 했거든요. 이 그들이야? 어, 뭐야? 야 이거 이 빨래기야 야아 여러분 몽키덕스 어, 어. 이 채널 주인이거든요 둘이 오 어, 이걸 잡아버렸네 연기가 너무 록 같은데 여기 앞에 붙여야겠다 아 스티커야 그래 유방 빨대지 따로 온거 버블티 빨대로 해야지 어, 한 마리 잡았다 어. 여러분 이렇게 홍보하러 온 거거든요 나삭 나삭 그렇지 너안 온구나 큰돌 밑에 뭐가 많다는 걸 편집을 좀 해가지고 저 고둥 개 큰데 육수 1인분 나온다 기... 나삭 잡고 나서 하는구나 편집점을 잡아야 되겠 고둥이야 소라기야 소라기 소라기 안먼거 알지 바울 <웃음> 배가 너무 고파 창규야 <웃음> 어이 <웃음> 어, 아니야 이거? 오 해삼 해삼, 해삼. 야 잡아 잡아 어? 잡아, 잡아, 야, 잡아 야 창규 한건 했네 와야이게큰 거예요? 오오 오, 이거 괜찮은 거지 사이즈 아, 괜찮은 게아 그래요? 야야야리이 쟤너끼 야! <웃음> 이거 언제 붙여갔어 노렸네 <웃음> 들어가라 <웃음> 아, <씨. 웃음> 이거 잡은 수만큼 하는 거야? <웃음> 네아 <웃음> 좋네 좋네 야이거 사타고니 언제 붙였냐 이때다 싶었습니다 아 해삼 보자마자 너 혹시 이 도로 안 되겠지? 나대포기해 <웃음> 나한테 나한테 된다고? 이건 진짜 못 뜰거에요 짱기야 리헬스 너 방금 다른거 나갔거든? 시바... <웃음> 개망자이네 몽키녹스 <웃음> 이거 맞아성훈아 편집해야 좀. 뭐. <웃음> 어, 이거 뭐야? 어, 군소 군소. 군소 있네. 성훈아 군소 한번 잡아 봐야지. 맨날 어. 편집만 하다가. 야, 여러분 진짜 요새 군소가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. 오늘 날이 너무 좋아 가지고. 청군소잖아. 와, <웃음> 역시! 어, <웃음> 교감 교감. 언더팡 리발런스 리추레기. 언더팡. 언더팡. 야야야야. 야. 저머리까지 올리 와. 오브 원래 이렇게 보라빛이 나와. 아, 창규 헌터빵 안 보는구나. 리발! <웃음> 리발! <웃음> 어? 뭔데? 멸치 들어왔네 어디 뭐 있었어? 머리 박혀서 아 진짜로? 자 <웃음> 여기 힘이 없어가지고요 멀리 놔줄게요 원래 멸치가 떼로 다니는데 지금 창착가한 마리만 발견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성우씨 분발하셔야 될것 같은데 뭐 편집이에요? <웃음>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없지 <웃음> 일단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돌개 같은 거라도 무조건 매겨야 돼요 아니면 저렇게 편집 재미없게 할 거거든요 신기한 고등인데요? 뭔데 뭔데? <웃음> 아이 그릇이 같이 왔네 스티커비 얼마 썼는데? 5만 원아 <웃음> 여러분 진짜 구독 좀 해주세요 나 아, 이렇게 빨대 짓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정성을 담아야죠 오 유해동 물레끼야 <웃음> 자만너개 <자말동. 웃음> <웃음> 잔인하다 진짜 해보고 싶었다 <웃음> 정훈아 이거 손으로 한번 해줘 개레키. 아네네아말좀성기 아. 네, 네. 아, 말좀 아, 아 진짜? 오. 오 한짝이 없구만. 황대를 가멀리 거잖아. 성우 나 성훈아, 이렇게 편집만 하다가 와서 하니까 어때? 좋네요. 개안 좋아 보이는데. <웃음> 아니 근데 무슨 힘든 일 있었니? 어, 형님 거 편집해. <웃음> 분량이 너무 길지? 네네. 어, 줄일 생각은 없어. 음. 월급을 높이는 수밖에. <웃음> 어? 왜왜왜왜? 불가사리가 왜, 왜. 이런 색이 있나? 불가사리? 네. 무슨 색인데? 무슨 색이야 그럼 여기는 별 불가사리밖에 없거든요? 어디? 어, 어, 어, 어. 아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이리발레기. 아 이씨. 쓸거 접. 왜 이렇게 좋은 건데 구독해주세요 <웃음> 아,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아 이거는 정성이 너무 좋네 진짜 여러분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내가 부담되네 여기 뭐 있지? 오! 못 봤어? 뭐? 너 해루실 하면 안 되겠다 뭐가 있어? 예 네. 그게 뭐야? 내 네, 돌았지 <웃음> 들어보셔 창고야 걔 있다 걔예예 예, 예. 어? <웃음> 아니 우리 영화 찍는 게 아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오왜 움직이지? 그렇지 안무를 과감하게 잡아도 돼무는데뭐 뭐야 오오 길들였네 <웃음> <오>. <웃음>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이 안 나와가지고 돌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석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<웃음> <오> <웃음> 한번더죠 참겨요 3, 2, 1 준비 됐나요? 준비 됐나요? <웃음> 렛츠 <웃음> 줄을 잘못댔어 <웃음>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석, 석축을 석 어? 뭐 잡았어? 복숭아신가 진짜 있구나 <웃음> 내가 바다에 별거 다 있다 했잖아 자 여러분 이제 석축으로 왔거든요 점점 물이 좋은겁니다아 어, 역시 다아는것만 얘네들은 돌틈 보면은 안에 쫄장가리끼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틈잘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홍어 같은 거 많이 붙어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홍어 같은 거는 따서 드시면 안 됩니다 안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수온이 조금 내려갔을 때 드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양식을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와 오늘 물 진짜 많이 빠졌는데 생물이 없어요 여러분 뭐 이런 날 가끔 있거든요? 성원이가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. 아, 다 날리겠네. <웃음> 아, 한집으로 야, 큰일 났다. 이거 피못 빨겠는데? 아주 둘이 몸에 덕지덕지. 덕지. 어? 왜, 왜, 왜, 왜, 왜, 왜? 왕권이, 왕권이. 아, 리칠레기야! 아! <웃음> <웃음> 또 거프쳐. 야 성훈아 빨리 와미칠느끼왜 저다 붙여 원래 제 사이즈인데 아까 조금 작은 걸 붙여가지고 뭔소리 우리 모 몰고탕 같이 갔잖아 그창규야그래 <웃음> 저쪽으로 가면 잡을 거 있거든? 보라 성게라고 성게알 좋아해? 어 먹을 거 엄청 많아 진짜 <웃음> 어? <웃음> 야 조심해 조심해 개느리구나 들어봐도 돼요? 동네 삼촌이 송발을 설치해 주셨는데 저거 들어보라고 하시거든요? 감사합니다 야 개꿀 야야 성훈아 너 들어봐 오 안에 있네? 지금 도루묵 처리거든 지금 도루묵처럼오씨 쳐... 어... 여러분, 이건 도루묵이라고 어제 밤에 설치를 해두신 것 같아요. 이야! 진짜 맛있게 드시던데. <웃음> 어, 이거 진짜 맛있어. 와,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. <웃음> 너 약한 느기 <느끼> 같아. 하나, 하나, 훔치고. 지구 다시 던져줘. 요 라이아아 <웃음> 자, 여러분, 이제 저거는 저 삼촌이 업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설치를 해도 갈게요. 자, 여러분, 저기 있는 게좀도루묵 렁액인데. 아유, 성훈이가제 편집 좀 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. 원래 엄청 뭉텅이를 거든요 허허허! <웃음> <웃음> 건방지네 <웃음> 자 이게 도루묵 알인데 얘네가 알 시즌 되면 은 창구 안에 던진 게 빈통발이야 미끼가 아. 없는데 그냥 알나으러 암컷 들어왔다가 수컷이 다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지 얘네가 여기 물에서 뛰어서 착하고 폭 빠지는 롱핵을? <웃음> 아니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건데? 아..아? 아, 어? 사람 거야? <웃음> 아니 본인 <저는> 거 <웃음> 개소리 하지마 <웃음> 성원아 너저 성게 딸수 있겠어? 나삭어어어 <웃음> <맞아>. 아 <웃음> 아 원래 여기 성게가 진짜 많은데 이게 무슨 성게라고? 우라 성게 <웃음> 아, 역시 모르는 게 없구나 여기 독이 있어? 없어? 있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몸기독성 어어어 아아 너무 장규가 위험한 거 아니야 제가중요니까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뭐 열차 는 모자이크 하려고요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여기 서축어가지 왔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물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3시간 반인가? <웃음> 나 <웃음>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덜감물로 보면 성운이 로추 하나 있고 옆에 창규 룰알 두개 있습니다 로추는 완성되는데 차마 요거를 먹을 수 없어가지고 성운아 너가 방생을 해주라 아 딱히 <웃음> 개를 껴 내꺼에 10분의 1만한 로추 <웃음> <웃음> 어... 야야야야저 <웃음> 멀리 꺼거 창규 룰알 두개 꺼내줘 창규 형꺼에 3배 되는 룰알 <웃음> <웃음> 저 멀리 꺼내자러면 <꺼져라요>? 어. <웃음> 이렇게 다 방생을 하고 그래도 뭐좀 요리를 해서 내가 대접을 해야 되니까 수산시장이라도 진짜? 복지라고 생각해 내가 복지를 해준 게그러니까요 만화 리발레기야아 맞네 <웃음> 자 그럼 수산시약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 형님이 또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셔서 너무 설레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너무 <웃음> 좋습니다 얼느판 <웃음> 나오면 안 되니까 가라 그냥 <웃음> 아 이게 뭐아 이거 모자이크 해야 돼요 자체 모자이크 한 겁니다 아나 편집하기 싫게? <웃음> 네 알겠어 근데 이대로 달리면 이거 범법 행위가 아니지 저성고는 모자이크야 이제 아, 아우 쉣이 <웃음> 이제 버려주세요 잘 버려주세요 좀져 <웃음> 버려 야 이씨 자여러 <웃음> <웃음> 이제 수산시장으로 바로 가서 성훈이랑 창규 원하는 거 골라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 이제 수산시장 왔거든요 먹고 싶은 거 있어? 랍스타 대게 <웃음> 랍스타 대게 외친 창규는 일단 가고 <웃음> <웃음> 보고 <웃음> 보거 남살 컨텐츠 <웃음> 궁금한 <웃음> 네? 거 이런 거 있잖아 물어보고 야 성훈아 너 뒤졌다 저기 아이고 평일 수도 있잖아요 <웃음> 랍스타가 지금 다 들어갔나? <웃음> 들어갔나? 저는 원래 이제 성훈이가 약간 원하는 게 랍스타 같은 거좀 원했는데 여 이게 랍스타가 없다가 만약에 있으면 밥이 비싸지거든 바로 먹어야죠 <웃음> 야 저기 창규 있다 참... 어, 아니요. 네, 오, 진짜 이거 뭔지 알아? 이게 뭐예요? 물맥이라고? 병원 먹을까요? 아, 미안. 설마 다 집에 가야겠는데요? 당연댁 땡이요? 사장님이라도 <웃음> 시켜주세요. 제꼬리지 사장님이요. <웃음> 랍스타 찾고 있는데. <있대요>. 랍... <웃음> 어, 있어요? 한말리 <딴> 있네? <웃음> 일곱 마리나 있어요? 두마리는 얼마예요? 6만원. 그냥 통으로 튀겨도 상관없죠? 상건없어요 2마리 아, 주세요? 2마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나 성운이 돈 돼, 이제. 몇 장이야? 몇몇 <웃음> 야, 몇개 준비한 건데? <웃음> 아니, 아니야. 라데기 맞는 거. 아, 네, 여기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유튜브 하는데 이거 좀 구독 부탁드립니다아 어, 예, 알았습니다. 몽키 하우스? 몽키 복스. <웃음> 몽키도 아, 강아지구나. 아, 이 정도면 괜찮지? 아, 아주 좋습니다. 일단 제가 한명넣 거잖아. 네. 근데 100% 안 하실 거야. 네. 자, <웃음> <저 웃음> 여러분 이렇게 샀는데 집에 들고 가서 성훈이가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나다 <웃음> 자 여러분 이게서 랍스타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성훈이랑 은혜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때? 말이 잘 안나오네요 왜왜왜 왜? 제가 모자이크 삐나면 <웃음> 아 맞아 요새 조금 그거 되던데어 <웃음> 뭐야 잡칠라는거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 혼잣말이었어 잘 <웃음> 들려가지고 아니 근데 살짝 모자이크 풀렸을 때 은혜가 항상 보다가 오빠 성훈이 번호 뭐야 많이 주지 마세요 오늘 뭘 먹을 거냐면요 랍스타 두 마리를 아예 통튀김을 해볼겁니다 간단하게 손질 조금만 딱 해볼게요 보시면은 얘네가 다치지 않게 수산시장에서는 고무줄로 막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쏘은아 so, 혹시 한번 물려볼 수도 있네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내가 물려야 되는구나 너는 처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려볼게요 오야와야 <웃음> 이거 와 여러분 이거는 물리면은 진짜 뒤져요 오 <웃음> <웃음> 어, 어. 야, 괜찮아. 괜찮아. 어 역시 몽키 독수 수장. 간지 간지. <웃음> 이거 내가 볼링 아 이거 제거를 해봐야겠네. 간다. 아 무서워. 오로빠이네 낡은 <웃음> 단련은안 했구만. <웃음> <웃음> 저는 그래서 여기서 손질할 게 뭐냐면요 다리들만 다싹 제거를 한번 해줄게요. 근데 이 가까이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살짝 얼려온 다음에 기절을 시킨 다음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넣어, 너, 너 기회를 주신 시니다 여러분. 들어. 세가리로 돌아보여 <웃음> 이거 뺄면 2대 아니야? 3대 <웃음> 자 여러분 갑가루들이 약간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면은 얘네가 기절을 할겁니다 10분 뒤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아까 성운이가 했으니까 창규 누가 더 재밌는지 한번 여러분자기 부담해서 열어버려? <웃음> 아, 안돼 <웃음> 뭐 재미없으면 편집하면 <웃음> 자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제 다 기절을 했을 겁니다 쥐질 냈습니쥐자여러분 <웃음> <쥐질래. 쥐질래. 웃음> 이렇게 거의 다 기절을 했으면은 다리만 잘라갈게요 사실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은혜랑 성훈이랑 그냥 대면 한번 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훈이 빠면 열려있다니까 때릴 수 있겠어? 아니 아, 자그래서 일단 이 녀석 다리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리고 성훈이가 또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는데 왓야몇 점? 나만 못하세요 저렇게 <웃음> 어, 어. 다리만 라사 사무라이 현장가 개운해 <웃음> <웃음> 편집만 하겠습니다 나 이게 너무 좋거든 지금 참규 긴장하고 있거든 <웃음> 참규 간다 반대편도 라삭 고동 자그분 그럼 나머지 한마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야외로 나가가지고 한번 통로 한번 튀겨서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별해서한 번씩 라삭나삭 <웃음> 아니 은혜한테 로라 닭갈감은 맞을 것같아서 <웃음> 모자이크 잘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꼭 잘해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<웃음> 자 그럼 이제 랍사를 튀길라고 개인 사유지로 왔습니다 어이 그렇지 자 그거 닫아주시고 닫아버려 아 <웃음> 어, 잘하는데 어, 많이 본 사람은 음, 다르구만 좋구나자 <웃음> 랍스터가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을 좀 많이 사거든요 냄비도 아주 시원한 거어유 물기를 빼야겠다 아저 랩핀 미친타월 <웃음> 퐁퐁인가요 혹시? 어 뭐야 왜 거품이나? 계란 된거 아니야 이거? 살짝 투하하셨나 보데아 <웃음> 이거 은혜 간지시오 <웃음> <웃음> 이거 그건가 보다 랍스터 여기 넣고 와가지고 바닷물이구나나 진짜 퐁퐁인 줄 알았어 너라이팅자 널... <웃음> <웃음> 여기다가 기름 아주 시원하게 한번 부어주세요 알고 있나? <웃음> 뭘 알고 있죠? 우리 비밀인데 <웃음> 난 애가 공포 인가 운동인가 혹은 둘다 아닐 것인가. 너가 해. 언롱롱 역시. 월급은 사장님이 주지. 아 역시. 그래도 은혜가 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. 롱롱롱 롱. 러분한통다 먹고 한통 정도만 더 부어줄게요. 아 기대되네 창규 어디에 라인을 탈 것인가. 언롱롱 롱. 결국 운동이었구만. 감사하구만. 내 말을 잘 들어야 돼. 월급 안 받는다고 막 말하는구만. 어 선배님 인상 한번 생각을 해볼게. 언롱롱롱롱롱롱롱 <웃음> 바이! 아, 아, 좋아, 좋아. 자, 여러 일단 기름을 확실하게 해야 잘 튀겨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라상, 라상. <웃음> 표정까지 따라해 주네. 편집할 때, 저, 표정합니다. 라상, 라상. 빼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정우나, 이다된것 같아? 넣 어, 봐어 뭐야. 피 샀구만. 아, 그럼요. 아, 누가 우리 수 위에 반봐 <웃음> 자, 여러분,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름이 달궈진 것 같아서 자,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얘가 중간에 집게를 떨궈 버려가지고 집게 따로 넣을게요. 넣어버려. 오터베 오, 넣어버려. 야, 야, 야. 오, 야, 야. 집게, 집게, 집게. 오. 오, 오 야, 야, 야. 한 마리다, 한 마리다. 성훈아, 이 빨개지는 게왜 빨개지는지 아니? 히토사는 아닙니다. 아 어. 은혜보다 낫네. 들어가라! <웃음> 오, 야, 야, 야, 야. 빨개진다. 자, 여러분. 랍스터 통튀김면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. 생각보다 잘 된다. 자, 여러분. 이게, 오, 어, 이게 뭐야? 흰 색깔 뭐 나온다. 살인 같은데요? 아, 진짜로? <웃음> 너 지금 개추측이지? 네. <웃음> 렁가아니너 <렁행 아니에요? 웃음> 이거 삐소리 할 거야? 안할 거야? 안할 겁니다. <웃음> 어. 안할 거면 제대로 말해야지 정. 이사람 얼굴도 모자이까 <웃음> 이 각광료들이 빨개진 이유가 아스타잔틴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아, 맞습니다 아스타잔틴이라고 있는데 이제 갑치기 시작하네 <웃음> <웃음> 근데 할때 검색을 항상 해보긴 해요 못하날까봐 미브리오 폐혈증도 아이들하고요 폐혈증어 아이야 몰랐어? 장규 혹시 편집 자리 남아있어? 사장님 아냐아니아냐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그러지마 무릎 안걸어도 나한테 맡길거야 열심히 거야. 하겠습니다 <웃음>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냐아니아냐 <웃음> 어, 너가 날 먹여살리고 있어 아닙니다 아유 벌금 인상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튀긴 다음에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를 꺼내가지고 등이랑 까보어 들어가겠습니다 물려봐서야 <웃음> 이거 그냥 타이거 새우 아니야? <웃음> 자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까보고 들어갈게요 오우 씨. 오우, 오우. 야, 이 시리인데? 야, 바로 쳐먹자. 어, <웃음> 꼬리 봐봐. 아, 짜리 봐. 뜨거운데? 편집 하나 더 맡겨도 돼? 지금 손으로 편집 못할 것 같은데 형님이 하셔야죠. 사장님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. 아, 내 친구 장규제 삼의 손이 있습니다. 성훈아 그동안 즐거웠고 <웃음> 어져버려 멀리 거져. 아내살 봐봐 이거 봐 미쳤지. 아그래 저거 하나 바로 꺼내서 먹자. 자 여러분 요일 랍스타 지금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이렇서 허둥방 최초 랍스타통 튀김 다 만들어 봤습니다. 와 진짜 오늘 아침부터 6 시간째 촬영하고 있죠. <웃음> 전 너무 기쁘게 오늘 새 편집자를 찾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혹시 은둥이 채널 <웃음> 은혜권 제가 절대 못 파게 할 거예요. 왜냐면 저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제 밥... 몽키도 스어 밥... 아, 까내거 밑밥이었구나. 리발레 <웃음> 키들자 그럼 바로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. 일단 아까 꼬리 이렇게 잘라놨잖아요. 자, 꼬리를 이걸 쫙 펴가지고 맨 끝에 꼬리를... 라사. 근데 참 무서운 게뭐냐면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거든요. 점점 어두워지면서 엔딩이 저절로 될 수도 있어요. 우와~ <웃음> 오. 자, 여러분, 이게 사입니다와오 살짝 덜 익었어 <웃음> 랍사회도 있잖아 반숙이지 반수자 반숙.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다먹어보겄요자 바로 먹어 볼게요 하나 둘셋 투매를 어때? 아니 진짜로? 일탕물 생각하는데 니 익어서 그래요 <웃음> 진짜 6시간 피로가 싹 날라 아 진짜로? 이게 사실 살짝 덜이었거든요 근데 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로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해도 되는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어두워졌어요 <웃음> 어때? 미린 건 하나도 없네요 딱 그런 줄 알았거든요 <웃음> 와 꼬리 하나 더 먹어보자 우와, 아니 근데 되고 있는 거 맞지? 우리 화면에 나오지? 이게 지금 카메라보다 훨씬 어두워요 저희 눈으로 봤을 때가 아사 아사 고맙다 힘들었는데 오? 제일 가운데를 갈리 아니야 갈라야 돼아 미안해 편집하면 되니까? 아 이게 진짜 너가 사실은 제일 세구나 혹시 나뭐 폭로하고 이럴 것도 있니? 실직을 하면 또안 되기 때문에 아니 어제 전화와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혹시 제가 형님 영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워도 괜찮을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럼 말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 아직 안 지우긴 했습니다 <웃음> 어, 창규씨 여자친구 있어요? 아 어, 있죠 그러면 또 꼬리 쪽아또 어. 여자친구가 또잘 돼야 되니까 아니 잘 되고 있어요 아씨 아니 사장님 아니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아, 성우내를 곧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사장님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지금 또두 번째 덩어리 바로 먹어볼게요 하나 둘셋추 네. 얘가 좀더 익었다. 얘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집게다리 빼고. 근데 되게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? 여러분, 저희 칠리 소스 가져왔는데 생각도 못 했네. <웃음> 이상되어서 <상태에서> 입에 넣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때? 그러니까요. 음, 이 지금 으면 훨씬 낫네. 사실 은혜가 이거 주면서 버리고 오라 그랬거든요. <웃음>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 어두워졌습니다, 여러분. <웃음> 색 보정 같은 것도 되나? 전 됩니다. 오늘 새로운 직원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저래 기 구랍니다. 야, 집게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자.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집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푸셔야 되거든요. 여기 약간 약간 리치 같은 게 나와요. 이거는 성우이 하나 빨고. 리치 리치. <웃음> 빨기만 하면 되네요. 빨기. 배 어, 어. 괜찮아? 네, 확실히 입안에 많이 넣었을 때가 맛있네요 셔봐요자 이제 큰 거는 우리 세 편집자 <웃음> 너 이거 모자이크 할 거야? 저 빼고 다 모자이크 할거야 약간 <웃음> <웃음> 아, 어. 어, 아메리칸 츄베리베리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아직 집계가 조금 남아가지고 성훈이 또큰거 하나 줘야지 아직 실직은 하지 않았군요 <웃음> 잘하시네요 근데 아이 강해야지 진짜 우리 신나님 대단해 <웃음> 우리 네 사장님이야 조훈아 아, 칼치찌 왔다 칼치찌 아, 뭐... 아, 저에게 리치를 먹을 기회 사장님 좋은 인상을 볼 기회 대박이지 난할수 있어. 있어 리치 추베르 할수 있어 리치 추베르 어때? 저기 조금 더왜 짭짤하지? 라티스 구멍났거든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지금 확실히 어두워졌죠 아까보다 딱 느껴지시죠 여러분 지금 시각이 다섯시 반이거든요 여기 여섯시면 다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점점 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 요지지가 한번, 한번 먹어볼게요 어, 짜다 예, 예. 진짜 그 밑에 미치에... 맛 맛있... <웃음> 씻기 전에 <웃음> 자 먹어볼게요 초배래? 음, 여기는 약간 식감이 다르네 꼬리살보다 훨씬 식감이 조금 더 문드러지네 진짜 약간 찌찌 <웃음> 와씨밥 맞아서 둘이 딱 어. 드세요 역시 우리 사장님 착하셔 고그 새끼가 <웃음> 형이지? <웃음> 걸어가 아 창규차 타고 왔어? 형님 혹시 빈방 있나요? 없지 <웃음> <웃음> 자 저는 그냥 두분 먹는 거 볼게요 저 여기까지 와준 주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몽키독스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근데 솔직히 몇명 들어왔으면 좋겠다 몇명한 300명? 아 300명 진짜로 여러분들 힘을 보여주세요 성훈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좀 갈등이 된게 뭐냐면 진짜 몽키독스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돼가지고 이제 성훈이가 내 편집을 그만두면 어쩌나 내가 있잖아요 꺼져 멀리 꺼져 갈게요 <웃음> 자 여러분 몽키독스 구독 좋아요 많 부탁드리겠습니다 오, 어두워진 거 아니야?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연스럽게 엔딩 음, 되는 거 아니야? 저형부안된거 아니에요? <웃음> 제일 어두울던 분이 좀 노리신 거 같은데 <웃음> 자 여러분 몽키독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그 내장 같은 거 조금 이제 먹어볼 건데 내장 같은 거는냥밥 같은 거 이제 비벼가지고 조금 어, 먹으면 진짜 맛있고 제가 또 햇반 준비했거든요 햇반 한번 가져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자, 어, 기다려 기다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야 뭐야? 뭐야? 뭐야? 이거는 자연적인 거라 어쩔 수 없어 <웃음> 가자 아니 내장 네 먹어야지 뭐뭐안 끝났어 아 내장 네안 먹어 씨. 빵이에요 <웃음>